오야 바람바라 오 강기 언니면 어떻게 아우 나재호 씨 출첵 합이요 볼 수는 없었지만 아 우리 방진호 언니 노래 좋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진호 씨 여기까지 들어와 주시고 이 시간에 열심은 어우고 열두 시에 들어오셨네 잠도 안 주무시고 <웃음> 라고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한자 콜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뱃사공을 울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내 아버지의 파토리에. 그 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어지럽게 얘기를 했죠 죽기 전에 꼭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차는 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죽기 전에 강산의씨의 라구에는 언제나 불러도 참 마음이 착 달라붙죠 꼭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참 좋아 이 노래 참 많이 좋아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바람도 불고 손님은 없고 술은 한잔 들어가고 그래서 살짝 어, 노래나 부르러 들어왔답니다 <웃음> 아, 노래도 자주 부르니 점점 실력이 없되는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웃음> 기분 탓이겠죠? 아이, 사랑한다 친구야 잘 들었다. 잠잘 시간에 깨워서 미안해. 어떻게 또 알고 들어왔어요? 띵동거렸네 핸드폰에. 야 알람까지 만들어주셨구나. <웃음> 비는 안 오는데 또 이제 넘길 때 비와 당신 여러 가지 노래 좀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얘기 좀 나누세요. 서로 인사도 하고 어쨌든 자주 보면 좋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건참 좋은 거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저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죠 뭐.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조가네요. 조용하게 알수 없는 건 그런 내맘이 당신 떠나던 그 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쟤는 나... 진아! 맘은 아플 좋아요 감사합니다 레프산 t v 님야꾸준 t v 도안본지꽤 됐네 며칠, 며칠이 아니지만 도달 됐겠지 도달도 아니지 서너 달 됐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해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인사 한번 하고 만나고 사람과 사람과 만난다는 거참 행복하잖아요 복중에 으뜸을 인복이라 배웠습니다 빈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덕이라면 친구 한명 두명 세명을 만드느냐 라고 하니까 호차 자재들 그냥 어설프게 다 구했죠. 그냥 어설프게 어. 비슷한 거 그냥 천도 한국 호차랑 다른 천이에요 다. <웃음> 그냥 구색만 <웃음> 맞췄지. 내 마음은 아팠어 전화기로. 다시는 볼 수도 없단 그 말에 난 힘이 빠졌어 오랜만이었어 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도 내 꿈을 위한 내 모든 것들 너를 잠시 잊게 했었지 <웃음> 너는 아름다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몰랐어 내게 숨겨진 너의 마음 미는한 장의 추억 오케이 우리 재호씨 궁금한 거 보여줘야지 꽃창 세븐 꽃의 메뉴는 하고 잡아오면 가능 오뎅 카 이거 오늘 먹었죠？작은 발이 선장 오면 가능 석화굴 따라갔음. 소주 막걸리야, 호창 씨는 막걸리야, 소주 가능하고 꿈, 꿈, 장어. 먹고 싶다 언데기다 있어요 요렇게 우리 고, 고쳐야지 지금. 고창 세분의 <웃음> 주방장이 싫어하면 쿠쿠쿠쿠쿠쿠쿠 네. <웃음> 자, 각오라 잡어 오면 가능은 뭔가요? 여기 잡어 오면 가능이 뭐였지? 안하고 안 하고 잡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안, 안 하고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추 다 돼, 되는 것들은 다 돼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되고. <웃음> 살아왔던 외로 가득 찬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일 암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일 암나 인생아 잘 나나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일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이 길이다 b r 라 v 말 my 이 나, 인생아. c 한 우리의 미래. 를 위해 넘어가 버렸네 그냥 까똑 까똑 까똑 까똑 들어와주 t o 네 카톡이 와가지고 좀 확인할게요 도도 약 먹으라고 음